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가나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믿음이 남다른 사람 믿음이 탁월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믿음의 조상은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시조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믿음의 첫 출발자,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언약에 붙들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요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음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아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제 언약으로 어, 이끌 것이고 너를 에, 내가 붙든 언약의 에, 그 시조로 언약의 에, 모습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너를 인도하는지 너는 보일자다. 나는 너를 신실하게 책임질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 완전하라 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믿음으로 내가 너를 붙든 그 언약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약 안에서 언약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신약 안에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되어진 사실들을 이게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아, 너를 언약 안에 붙든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 사실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고 이미 되어진 벌써 되어진 죄와 사망의 세력을 끊어내신 그 하나님의 하신 것을 믿고 너 안에 되어진 것을 누리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라는 의미, 의미입니다 이게 언약 안에서 주어진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다르고 탁월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희의 인생을 교회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고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언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는 언약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복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셋째, 넷째까지 하면 여러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언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의 대상자는 제한적이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 그 제한적인 자들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첫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며 그 수혜자는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내가라는 단어가 이 8절 안에서 여섯 번 나와요. 내가가. 어, 2절을 보시면 내가 나오죠. 출발부터가 내가. 그리고 4절, 4절 보세요. 예,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원문에는 예, 내가. 예, 내가 예, 나옵니다 내가 보라 내 언약 이렇게 내가 4절에 있고요 5절 보면 어, 이는 내가 너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6절에도 내가 너로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보이세요 내가 내가 내가 그 내가가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언약을 설명하세요. 언약과 함께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4절에도 내가 보라 내 언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도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그 말씀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주체자세요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자는 쌍방이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언약의 실행자요 진정한 주체자는 하나님 자신만이다 편무로 어, 이건 내 언약이다 이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 오늘 17장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 언약이다 내가 이렇게 횃불을 통해서 보여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거는 음,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라 나의 나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음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의 전능함을 내가 스스로가 버리지 않는 한 나의 언약은 틀림없다.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걸 받는 대상의 어 떠함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자시고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언약이다. 이 언약이 책임지시는 이 언약이 인류 전체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아, 말씀을 한번 낭독하면서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 그러니까 이 어, 지금 언약이 에, 그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하여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전체에게 지금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렇죠? 제안적이죠 한정적이죠.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어,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에, 하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리라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옆구리에서 나올 너의 믿음을 따라 같이 언약 안에 붙들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어, 다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루어지는 후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에요. 어, 아브라함과 또 다른 저기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8절.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게 보이는 천국이죠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가난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열방의 온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여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육적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어? 믿음의 언약의 조상 언약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한정적인 것을 보게 되죠 제한적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이 나는 그 너와 아브람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이세요. 창조주로 계십니다. 모든 이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럴 때는요. 나는 나는 그들에게서 독특한 존재로 나는 그들을 에, 나와 영원히 함께할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정말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에, 그들은 내 아들이 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들을 왜 건졌는가 구속하셨는가 그리고 장차 신약의 교,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서 받아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똑같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레굽기 29장 보세요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답니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을 애굽땅에서 구별하여 그들을 유월적 예식을 갖추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남달라서 아니요. 나는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아버지 그들만의 에, 그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왜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는지 아느니 너희들이 왜 부정한 것과 섞여서는 안 되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이기보다는 난 너희의 독특한 영역 안에서 난 너희들의 아버지요 하나님 난 너희와 교제하길 원해 난 너희와 사귀길 원해 너희는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내 목적이다 이게 레이기 11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11장 보세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 우리가 거룩한 자, 이 성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냈다.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는 나는 거룩이기 때문에 성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너희가 왜 섞여서는 안 되는지 왜 부정한 것과 탐해서는 안 되는지 당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난 너희만의 하나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인류 모두의 보편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도 충분한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혜택, 수혜를 받는 것은 특별한 일부분만을 위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있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없었다 그러면 있었던 것이 또 없어지는 건가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 없다가 중요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나를 위한 탄생이 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사건이 아니야 모든 자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메어진 언약의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었느냐 내 사건인가 난 이걸 만났는가 이, 이, 이게 중요하죠 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자에게 받는 복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 사건이 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요.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란 말은요. 이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은 흰옷을 입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은 것을 이김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새 이름을 받은 자로 산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낸 자예요. 어. 성도로 산 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십자가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진 자예요. 십자가사건 보면서 아, 감사하다 눈물 흘린다 이게 십자가사건이 된게 아니에요. 십자가사건은 그 십자가사건이 가져다 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사건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효력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는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없애 줬습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벌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고통과 지옥을 받아야 할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형벌을 사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죄의 세력을 죄의 그 영향력을 죄의 오염과 부패와 죄의 힘을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그런 죄된 힘을 실제로 무력화시켰다고요 십자가 사건은 이두 가지를 내 안에 맛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자들에게 이루어 나는,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좋다. 내죄 사해졌네. 나 천국 가게 됐네.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실질적인 죄에 힘을 미치는 이 영향력으로부터 나에게 싸우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었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냐는 거죠. 나는 이기는 자는 나는 성도로 산 자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져서 새 이름을 받은 자로 산 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기 가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예요. 성도가 아, 사는 이유 여러분이 성도로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로 살면 천국 가니까? 아니요 내가 진짜 성도로서 성도로 사는 이유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그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고 경험하고 실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했던 그, 예, 그 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여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란 거예요 죄가 무력화되고 죄가 힘을 잃고 죄가 쫓겨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내 안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서 희련화되는 죄가 쫓겨나가고 무력화되고 진압되어 져 가는 일을 맛보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게 성도가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이시며 그 언약의 대상자가 제한적인 것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만이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우리가 또 자빠져도 우리 안에 다시금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게 언약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때요? 오늘도 못 살아낸 것 같지만 이 죄가 미워지고 이 죄와 싸워지고 싶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게 이게 언약의 수혜를 받는 제한적인 언약의 백성 안에서만 벌어지는 복된 일이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혜택을 지속하시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서 붙들려, 붙드셨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 고마워라. 아, 감사하다.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진짜 성도 아니에요. 성도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매주시는 진짜 목적을 만나고 그 목적에 감사하며 살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도와만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인생 살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하고도 똑같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이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책임진다 라는 말은 아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여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 냈던 삶으로 나를 동일하게 초대했구나. 내 삶은 아브라함적 삶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나에게도 동일한 수혜와 혜택으로 와 있는 것이구나. 이걸 분명히 하셔야죠. 왜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한대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히 번성케 되는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 영적 혈통들이 지속되어 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이게 복, 복이죠. 이게 복의 근원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시면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예. 복이 될지라.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오복? 이도 건강하고 눈도 좋고 뭐 이런 오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후손의 아비가 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에 그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복.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구약인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나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으로 그걸 만나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김을 나타내는 자예요. 이게 복의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때볼것 나의 때가 뭐예요? 예, 구속의 때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전부터 계셨고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뭐예요? 바로 내가 있기도 전에 영원전에 계셨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성도의 복은 이 복입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구약에 속한 아니요, 이미 오지 오기 전 2000년 전부터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오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보할 보았, 보았 수가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우리 안에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만나면 이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 안에 무거운 발걸음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복, 아브라함의 행적은 요 쉽지 않습니다 그 걸음걸음 걸음 속에는 낙은의 길이었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늘 안전과 늘그 편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을 이 복을 만난 자는 사모하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거예요. 누구나 그 일에 감사하고 누구나 그 일에 동참하고 누구나 그 일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사람은 달릅니다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십자가 사건이 자기 사건 내 사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받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녀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 복의 근원을 그런 삶을 살라고. 어,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빛은 무엇을 해서 빛이 아니에요. 빛은 있으면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빛은, 빛은 그 존재로서 어둠과 구별됩니다. 있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뭘 하,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어둠이 함께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달라, 달라요. 어, 빛의 속성과 어둠의 속성은 달라요. 생각하는 것, 방향,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 대하는 것 달라요 속성이 다르니까 뭘 하고 안 해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속성이 다르니까 그냥 비친 우리가 비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을 통하여서 죄가 해결받은 자로서의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좀더 가지려고 먹고 살려고 등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밟혀주냐고요? 빛이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달라졌으니까 내 안에 속성이 다르니까 소금이래요 소금은 어둠이 썩음이 그 죄됨이 오는 곳에 있어서 소금은 그 썩음과 부패를 그냥 있는 곳에서 멈추게 하잖아요 자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합류하지 않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만들질 않아요 뭘 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 있는 것 자체가 기능이 역할이 멈추게 해요 죄가 물밀듯이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내 앞에 와서는 그 죄가 나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나도 그 죄를 맞닥뜨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유혹 앞에 나도 서요 그러나 이 유혹이 나를 통과해서 물밀듯이 밀어나는 가는 일에 내가 그 멈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합류해서 세상과 함께 야압해서 막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주 사특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복의 인생으로서 다름을 보여주는 삶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가진 자, 진짜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사람, 된 자가 누구냐. 진짜 이 사람이 참성도예요. 참성도는 누구냐. 공짜와 은혜를 구분하는 사람이 진짜 참성도예요. 공짜, 공짜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받으면 다 공짜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언약의 그 혜택을 그냥 받았으니까 아 공짜구나 아니요 은혜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에요 어 십자가는 공짜 개념이 아니라 은혜에요 은혜 대속의 개념이에요 고린도우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한데 짓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그 안에 다 쏟아 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대속의 개념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 대속 개념이에요. 그 안에서 사실 나도 함께 치러진 거예요. 대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짜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치루신 그 안에서 나를 끌어안고 나를 품 안에 품으시고 그 모든 저주의 비와 진노의 잔을 다 맞으신 그 안에서 내가 있었던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치러낸 거예요 그런데 치러내놓고서는 치르지 않은 것처럼 그냥 공짜처럼 값없이 여기는 이것은 복음을 가치없이 여기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은혜의 은혜됨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속의 은혜를 정말 아는 성도 은혜가 은혜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를 정말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은혜된 사람이에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꼭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이 목적이 이루어진 자가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택했을 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해 가는 것이 성도됨을 맛보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렇게 복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살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그렇게 살도록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도록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도록 그들의 하나님 나는 가나한땅 너희들에게 유업을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이곳에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성도의 승리 이기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는 그 기쁨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면 천국인가요? 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이 성경적 천국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이고 그러면서도 음,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을 히브리서 6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에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그 사본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충실하심 하나님의 전능 이런 것들을 맛보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으고 놀랍죠? 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타락한 자들이 대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현저히 다시 못 받고 욕되게 하며 구원에 영원히 떨어지는 자들이 될까요?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를 공짜로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대 글쎄 아 이렇게 고마울 수가 다 있나 나는 이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에 공짜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았으니까 됐다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좋다구나 지옥 가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성도에게 십자가의 피를 쏟아내신 것은 그 십자가 피 받고서 너희는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천국 아니요 그런. 혜택과 은혜를 잡은 입은 자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리, 몸 아픈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십자가를 만난 자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보이는 자의 복, 이걸 보여내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픕니다. 신자로, 믿음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고달퍼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죠. 성도로 사는데, 믿는 자로 사는데 나는 행복해. 아무 걱정 없어. 아무런 흘릴 눈물도 없고 그리고 저 자연인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는 뭐 고통수 없어.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성도로서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는 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내 안에서 죄가 무력화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나의 이 삶의 정체성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이 피의 싸움을 하고 있나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일들을 불신하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죄의 사슬이 끊어진 승리를 믿질 않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짓고 싶죠 죄가 좋죠 죄가 주는 짜릿함, 순간의 쾌락, 그 즐거움 버리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도 입은 나 예수 믿는다는 거죠. 타락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복음의 가치를 처음부터 애시당초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불대면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지불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자취를 쫓으려는 그런 삶을 살 마음에 의향조차도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타락한 자들다 성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변화됐느냐, 얼마나 달라졌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변화, 어느 쪽으로 변화됐느냐, 어디로 목적을 세우게 어디로 목적이 달라졌느냐예요 변화됐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어떻게 가고자 바뀌어졌느냐 강단설교와 여러분이 교리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늘고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와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갈 용의가 생겼냐는 거예요. 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에 붙들려서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를 모르지만 그리고 장차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 요구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마음의 소원, 마음의 의향,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목적이 분명해져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나와도 언약을 맺었다면 그 아브라함적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요 여러분이 조금 달라지고 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도박 끊고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아브라함의 삶으로 너를 부른 그 일에 대하여 함께 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 가고 싶냐는 거예요. 그 삶은 쉽지 않은데 만만치 않은데 이걸 아무에게나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너를 십자가로 살려냈는데 가겠냐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나 하겠습니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게 참성도입니다 이 참성도가 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음은 나는 손에 안 보고 희생 안 하고 헌신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성도의 성도다움은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려고 하면 여러분 벌써 토요일부터가 마음 준비가 달라져야 돼요. 이 있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내가 갖는가. 이 마음이 왜왜 생길까요? 왜 나는 편하고 어 그냥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들 흘러갈 수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이 싫고 나는 왜이이 이 정말 거북스러운, 이 마땅치 않은, 왜이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제한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가졌다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야죠. 그게 참 성도죠. 성도인 거는 분명한데 성도다운 삶은 살겠다 하지 않아. 타락한 자들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왜이 죄의 사슬과 죄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그것을 단절시켰다는 사실은 왜 믿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냐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은혜를, 능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진 못해요 여기서 이 땅에서 영화를 우리가 갖지는 못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성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참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예요. 이게 진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겠다는 라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감사한 것이고 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안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삶을 여러분 목숨 다하는 그 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삭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언약의 믿음 안에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구속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걸음 아브라함의 행사 할수 있는 참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참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